심판위원님 소개합니다. 박경희 심판위원님 소개합니다. 최진석 심판위원님 소개합니다. 조상희 심판위원님 소개합니다. 김정희 심판위원님 소개합니다. 강나성 심판위원님 소개합니다. 정경근 심판위원님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 형광색 옷 입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3, 4학년 손날 속도 1조 앞으로 나와주세게요이 아, 손날, 손날 속도 부분은 자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기 우리 당나성 사모님께서 한번 이 손날 속도 날 나오기 아아아아아에아아니아아니아아아 꽃날로 태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이들 보니까 일때 자, 자, 세 번에 제일 때 이걸 건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씩 건드시는데 이러면 이 속도격파는 격파를 완파한 후에 센치를 재는 경기인데 조금씩 밀려나지 않게그 주의를 주셔야 되고요 경기는 1차 완파 위주로 센치를, 밀려난 센치를 측정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입니다. 오, 혹시 질문 없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속도 경파 지금 네. 네. 아마 처음 접해 보시는 사고님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 경파는이이 격파분이 완파가 된연후에어이 밀려난 부분을 측정하여서 수신을 네. 네. 해이는 경기입니다. 네. 네. 네.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거 어떤, 네. 네.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밀려난 거 아니면 적게 밀려난 거 반대 손만 쓰시는 게 어떻게 힘드니까요? 손으로 하 그렇죠. 적게 밀려난 것이입니다. 이거 많이 밀려가면 밀려갈수록 네. 순위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여기 왔으면 딱 붙이시면 이거는 실적입니다 먼저 이렇게 와파가 되지 않으면 실격. 뒤에까지 완전히 밀리면 실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숙지하셔서 이따가 또 우리 초등학, 교 아니 중학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혹시 또 접해보지 않고 나오신 네, 선수가 피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잘 숙지하셔서 또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게 무슨 경기라고요? 도 가장 스피드 손날 스피드 아시겠죠? 네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34학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34학년 1조 배신번호 1번 수정체육관 서재민1 0번호 2번 컴백 튼트 정윤재 1 0번호 3번 컴백 튼트엄태일 <웃음> 촬영하셔도 됩니다. <웃음> 음 <웃음> 음 이게다서유 측정하는 겁니다. 대지번호 2번 컴백 힌트 정윤재 자, 경과준비직 다시 한번 2대시 자, 야신이이 저쪽에 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 <웃음> <웃음> 자, <마시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3차식입니다. 자, 3차식이 <웃음> 한 번. 하나, 하나. 첫번요 둘. 오. 만한 손바닥, 풀 베이킹 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진번호 1번 수성시행관 임자임지성, 대진번호 2번 컴뱃턴 조승현, 대진번호 3번 컴뱃턴 김시후, 대진번호 4번 차우룩 강여준. 차량. 형님. 나이스 이주 어, 씨 삼계도 자, 저심 식사 나오셨습니까? 네. 어, 뭐 먹고 뭐, 뭐, 뭐. 감사합니다 Gracias. Sí. 5cm. 대 집바라 3번 컴백 튼튼 정유미. 정수미. 정수지이 화이팅! 다음은 여자 초등부 오르카니언 손날속도 명품 백두체육이 신가은 명품 백두 안나스. 진ン 6.5cm. 전나 2번, 컨벤트트박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으로 어, 지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대리 간판 다시 박수 부리겠습니다. <웃음> 어, 이어서 어, 표창장을 어, 드릴 수가 되겠습니다. 김광훈님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김광훈님 아, 연수원 원당이시죠 네. 김광훈님 을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다음에 박지혁 박경환 인조 조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김광훈 귀하는 평소 대한민국의 국회 태권도 반체를 배 많은 노력을 하여워 셨으며 특히 2019년 신안재교 총장 세계평화 태권도 페스티벌 개최 기업인대함으로 이에 평소합니다. 예, 2019년 8월 9일, 10일 신안 총장 서가본 조지원장 강성경 기니다 예, 예, 예, 대 일을 는으로이일겠습니다대으로보 일을 쎄서 하대 것으로. 이 일을 쎄서 하는 것이일제하이장 하는 것으로. 일을 다음은 부인상은 보시죠 세 분이 되겠습니다 부인상은 박재홍님 문영길님, 박경환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세, 네. 네. 어. 세 분. 박재홍님부터 먼저 받으시겠습니다. 옆에 나란히 있으시죠 나란히 세분 나란히 신데요 나란히 옆에 나란히 그렇죠 나란히 하세요. 네감시합 무예인상 박재홍님 기업계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무도정신으로 무도급만체는 지장공을 하였기에 2019 시한대기 총장배 세계판화 태권도 페스티벌을 맞이하여 무예상은 수영 2019년 8월 10일 2019 시한대기 총장배 세계판화 태권도 페스티벌 시한대기 총장 사과부 전원장 강성종 네 박수정 보내 입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심히 기념비 이하대용 같습니다. 노의 <웃음> 인상 박정환 이하대용 같습니다. <웃음> 이어서 어, 기념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나란히 옆에 서시죠. <웃음> 대교 나란히 서시죠. 예예. 저상표시고요 <웃음> 네,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경기가 준비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 오늘 특허세신 분들에게 큰 감사와 고마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현대체육관 이창석 참고로 우리 이창석 학생은 주먹 위력은 성인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3cm 대께번은 3번 문천지시정주원 2차시 기 2차시 어르게 <OK>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삼7 c m 다음은 여자 고등부 돌비차기 레인보우 박소영. 4cm 아아아아 往生天堂吧你還<笑><笑><笑><笑><笑><笑> 시작한거에요? 시장에 네,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동부, 돌개차기 후속, 박세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준, 중동부, 돌개차기중등부돌혜차기 후속, 박세준, 상학년돌혜차기 후속, 남동현, 기오리기 여자 초등 3,4학년 무천지심 박현지 5,6학년 SKY 현대체육관 박정우 무천지심 박연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회원님, 어떻게, 지하로 왔나요? 중등부, 뷔우리기 중등부, 리기천지식 이진영 오늘 이것시 개인적으로 회의미가없어진 <dissertius> <upp> <사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뒤 우리 기 진영아 긴장 풀어 무천지신 이진영 선수입니다. 우리 진영이 선수는 저희 전남동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격리해 주십시오. 어, 케이스 젬, 젬. 도 사 <웃음> 아, 음, 아, 아,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제가, 제 중간에는, 뭐, 굉장히, 아, 그, 제가 뭐, 시장 때. 중간은 2번, 우찬트 씨, 2 네. <목소리도> <웃음> <웃음> 유태경, 중동부 <웃음> <웃음> 자신감 있게 하면. 중동 보수 사회서도 일태경. 응. 치아 하이세요 고장님 원장님 식당을 예약하어요 부이 고등부 듀오리비 정주원 오우.